왼쪽에 이 부분이 선이 사라집니다 왜냐면 제가 만들 때 A열 부터 병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B에서 왼쪽으로 땡기시면 B에서 삼각형이 있는 곳까지 드래그 를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취소를 하시면 A열이 숨겨진 걸 다시 불러올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A열 부터 E열까지 제가 병합을 했죠. 그러면 A열을 나중에 숨기게 해버리면 이 부분이 선이 없는 상태로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A열부터 병합을 하시면 안되고 B열부터 E열까지만 병합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블럭을 씌우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블럭 씌우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여기 왼쪽은 오른쪽으로 당겨서 테두리를 테두리 선에 갖다 대시면 흰색의 하살표가 나오죠. 누른 채로 드래그 해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B부터 E열까지 범위 씌우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 복사로 아래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왼쪽은 숨겨지니까 의미가 없죠. 이 범위에서는 옆으로 가는 선이 있으면 안되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테두리에서 옆으로 가는 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a 열을 숨기겠습니다. 숨기기 그리고 내용이 칸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해주시고 파일, 인쇄, 인쇄를 해주시면 왼쪽에 선이 사라지지 않는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